더 패야 돼 어? 내가 서서 쳤을 때 지금 손목이죠 점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져 내 타점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위치가 여긴 건데 공이 내 만약에 내 위에 있었으면 은팔 폈을 때 이미 맞았겠죠 근데 내 몸이 뒤로 가공잘잡아놓고칠때 뒤로 가 치면서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 정확한 자세를 잘 잡았죠? 그러면은 발 바꿨을 때 왼발이 오른발이 옆으로 와야 돼 근데 지금 왼발이 더 뒤로 가버리니까 치는 공잘 잡아놓고 치는 건 앞으로 치는 거야 하나 둘 멈춰 오른발 위로 앞으로만 때리면은 높게 못가사실 머리 위로 더 빨리 한순간에 발 닿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웃음> 자,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뭐? 스윙이야. 뭐? 스윙? 그냥 스윙? 오, <웃음> 스윙, 이거 또, 뒤에 안 돌아가는 거. 그거만 <웃음> 뒤에, 일단 뒤에 안먹어도 스윙? <웃음> 자,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스매싱을 하는 거예요? 클리어 하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근데? 아, 클리어였어요, 근데? 아, 스매싱이었어요? 아, 자, 클리어. 하나, 봐봐요. 점프하고 스윙 가면은 아무 소용 없다 했어요? 점프할 때 제일 위에서. 자, 점프했을 때팔 위로 해서. 그렇지. 내 팔을 위로 짠. 그렇지. 하나, 둘, 셋. 짠. 오케이.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셋짠 오케이 하나 둘셋짠 우와 나이스 하나 둘셋짠 타점 타점 높여야지 그렇지 힘 풀고 있다가 치는 타이밍에 스윙 하나 둘셋나 그렇지 팔로 치지 말고 손목 그렇지 높은 타점에서 손목 하나 둘셋 하나 잘했어요 잘했는데 더 펴야 돼 어? 내가 서서 쳤을 때 지금 손목 있죠? 점프를 했다면 이거보다는 더 높아야 되는데 점프를 했는데 여기보다 더 낮아져 <웃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준비 점프를 했다면 더 높아져야 돼. <웃음> 하나, 둘, 셋, 나. 더 높은 위치에서. 쉐 그렇지. 공을 좀더 위에 놔둬요, 클리어는.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하나, 둘, 셋, 나. <웃음> 너무 높은 위치였어. 기다렸다가. 위에서. 기다렸다가 위에서 그렇지 기다렸다가 위에서 어 좋았어 하나 둘 따라가서 셔틀 있는 위치로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오 잘했어 바아주세요 왜왜 여기 클리어. 수비. 다시. 클리어하고 아, 수비하아클리어 수비하고. <웃음> 자 준비. 여기? 어 여기. 자 클리어하고 준비. 자세 맞췄다, 제키 넘겨야 돼. 알겠죠? 나 멈추고 오른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멈춰 오른발. 위로 앞으로만 때리면은 높게 못 가. 확실히 머리 위로 더 빨리 한순간에 발 닿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준비 네. 하나 둘발 닿는 순간 한순간에 그렇지. 내가 높게 보내려면은 손목 힘을 앞으로만 보내면 안돼 그렇지 하나 둘셋 하나 밀렸어 하나 둘셋 치고 밀리지 말고 하나 그렇지. 하나, 둘, 셋, 나. 스윙이 너무 빨라서 지금은. 자, 항상 오른발 힘 잡아놓고. 하나, 먼저, 둘.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발벌려야 치고 나서 발 벌려. 더 벌려. 그렇지. 나. 어깨 알고. 하나, 둘, 셋, 나. 그렇지. 하나 둘셋 하나 나이스 위로 떠 위로 떠 아이고 <웃음> 다시 다시 힘 풀고 있다가 위로 떠서 스윙 하나 둘셋 하나 둘, 둘. 잘했는데 아직도 어 클리어를 이렇게 치잖아 여기서 여기서 쳐야 되는데 <웃음> 그냥 앞에서 미는 느낌이란 말이야, 아직도. 구부려서 손목 핀. 여기서 치고 끝나야 되는데, 여기까지도 아직 공안 치고, 여기서 친다. 빨리 치는 거죠 공을 너무 앞에 두는 거지. 아. 내 타점이 너무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위치가 여긴 건데, 공이 내, 만약에 내 위에 있었으면은, 팔 폈을 때 이미 맞았겠죠. 근데 내 몸이 뒤로 가. 공잘 잡아놓고 칠때 뒤로 가. 치면서 중심이 앞으로 들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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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나 자리를 빨리 잡아야 돼내클리어가 낮으면 은 바로 멈춰야 돼요 내클리어를잘 쳤으면 천천히 들어오고 몸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팔 벌려, 스톱 공 위치에 맞춰서 발이 가야지 하나, 둘, 셋, 나 하나. 하나, 둘, 기다렸다가 나 나둘 기다렸다가 나나둘셋 어깨 열고 그렇지 잘했어 바꿔주세요